수플레 팬케이크죠? 우리 주플레. 믹스가 레시피를 찾아줘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한번 네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<웃음> 믹서가 없어서 아, 저희는 이제 손으로 해야 합니다 <웃음> 믹서가 갑자기 오늘 고장 나서 가지 네, 괜찮아요 저희는 등장 스프레이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예 <웃음> 홍보가 <웃음> 뭐 만들어? 우리 수플레 팬케이크 스플레 팬케이크? 수플레, 수플레. 어, 팬케이크 이거를 좀 돌려? 모르겠어 이거 천번 돌리는 거 아니야? 흰자를? 흰자 말고 눈동자 네. 죄송합니다 네. 이게 되게 서명이 나왔어 너사막 용이. 지 응. 그러면 백냥 뭐야? 속도가 미쳤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매니이 형한테 뭐 챌린지 야 했어? 매니 형들이 막 도와주면 데 <웃음> 머랭 챌린지 같은데. 뭐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. <뭐된> 안 떨어져, 안 떨어져. <웃음> 그것도 저. <좌>? 갑자기 어른 방 됐어. 아 <웃음> 아닌 거 <것> 같은데. <같았네. 웃음> 뭐야 뭐야? 왜또 저. 이거 저으면 안된대 저으면 안된대 이거. 머랭이 다꺼진대 머랭 다시 키면 안 돼. 야. 아무도 안 들은 걸다 까놓고 했어. 당연히 근데 스테이는 들었을 거야. <웃음> 그게 그 비빌기만 해야 된다고. 괜찮아요. 근데 원래 등량 스쿠른 망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. 아. 아 그런 맛도 있나요? 이때가 성공한 정도. 성공한지 없신데. 맛있겠다. 용복 천사님 낙심하지 마세요. 잘될 겁니다. 네. 이거. 감사합니다. 아니, 우리가 1년 전에 산았어 쓰지 않아. 않을... 야 우리 다시. 우리. 이거 계란 마요 만졌어? 기, 기, 기름 부었지? 기름 안 부었어요. 아 원래 안 부어? 모르겠어요. 아니 저쪽에 아 뿌렸는데 여기를 깜빡했어. 그냥스할 <웃음>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저지르고 나서 댓글을 확인하게 되네요. 남은 거 많으니까 다시 할까 이거? 어 좋아. 스테 <웃음> <근데> 보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화면 화면 조정 중입니다 <웃음> <웃음> 버터 넣으면 <웃음> 또 맛있대요 이미 버터를 <웃음> 넣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늦어버렸어 <웃음> 아잘 모르겠어 아니다 그러면 버터를 <웃음> 마지막에 그냥 올리자 아, 내가 오케이 오,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그다음에 이제 용고가 다음거 가자 아 오늘 한 케이크야? 어쩌고 아, 아, 이거 아, 아, 아, 덜된것 덜 아, 같기도 하고 아, 음. 이거 버블이 아 수플레가 아니었어요? 아, 버터 아, 수플레가 있었는데요 아, 에이, 수, 없었습니다 수플레 아니고 <웃음> 수플레가 있었는데요 네. 어, 없었습니다 수, 수, 수플레가 <웃음> 맛있게 자른 버터를 <웃음> 먹습니다 <웃음> <맛있게 자른 웃음> 버터버터왜 <웃음> 라고 하시는 메시테가야 저거 두부 아니야? <웃음> 야, 야 버터, 두부. 버... 꿈 멋진 버터래.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라는 데스데이가? 근데 감사하니까. 그렇게 맞추기 하나 없네. 이게 이 댓글이 진짜로 하고 싶은 거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거야. 아. 네. <웃음> 아, 데이도 그냥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. 포기한 거예요. 얘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어떡 그러니까, 근데 미팅아 탔는데? 저 정도면 뭐야?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왜 탔지? 이 케이크가 <웃음> <그가> 있었는데 없었습니다. <웃음> 야, 탔어 이것도. 잠깐만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이제 다번을고가실게요 어. 더 빨리 꺼냈어요 이거 이거 봐보라지 희망적인 거면안 돼. 사은을 뭐가 뭔지. 신경구배. 나는 지금 뭘 야,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그냥 하나 웃는 거야. 그 블루맨을 먹는 솔직히 모서한 사람이지. 오케이. 좋은 거야. 오야. 이쁜데 이렇게 보니까? 오야. 어, 나쁘지 않아? 어. 오 어. 나쁘지 않아? 야. 한, 한, 예. 한, 한, 야, 머리 길이가 황윤진이야. 아. 머리가 좀 높긴 하네 야, 수염도 근데. 그리자. 탈색 많이 수영? 했나 보다. 그래. 아. <웃음> <웃음> 음,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맛있긴맛있 맛있게 맛있어맛있맛있 맛있게 맛있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안내있 진다. <웃음> 가위바위보. 맛있게 맛바 아, <웃음> 저는 <웃음> 이만 설거지를 하고 가러 가보겠습니다. 이상 저희의 그냥 팬케이크. 그냥 그냥 팬케이크, 핑강스쿨의 응, 두 번째 팬케이크. 응.